아 어떻게든 방송시간 늘리려고 킹부러 <웃음> <흥불어. 웃음> 걸어서 틈새의 길로 그럼 서원을 안가면 되지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예, 예, 예,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웃음> <웃음> 자 다들 안녕하십니까 보니까 언차티드 시판 나온다곤 하는데 원할까? 이일씨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에 그래 저 요즘 드는 생각인데 컨트롤러 무선 충전기나 하나 살까 생각 중입니다. 두 개. 근데 무선 충전기나 컨트롤러나 지금 재고가 별로 없어가지고. 자 오늘 71주차 세 개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버그요? 네 있는 거 맞아요. 이거 그러니까 버그예요. 왼손으로 잡으면 이렇게? 아 그러네. 근데 이거 한 손으로 하면 또안 되니까. 토렌트 <웃음> 육각. 토렌트 하트 쓰지 말고 그냥 가라고 토렌트 쓰지 말라고 토렌트 뺄게요. 어떻게든 방송 시간 늘리려고 킹부러 <웃음> <품 불어 웃음> 걸어서 틈새 길로. 보통 여기서 제가 토렌트를 타거든요. 토렌트를 타면은 여기 넘을 수 있는데. 뇨. <웃음> 어 됐다 아 이렇게 넘어갈 수 있구나 그나마 엘든 링이 좀 다행인게 비전투 상태에서는 이제 스템미나 자체가 달진 않거든요 압령 들어오면요 아니요 암령이 들어온다고 해서 스태가 다는 건 아닙니다 전투가 버려졌을 때만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느낌이 꼭그거다 데스스트랜딩 아 그래요 데스스트랜딩 하는 느낌으로 하면 되겠네 나플래까지 땄잖아 아 여기 원래 토렌트 있으면 넘어갈 수 있는데, 근데 서원 쪽에서는 토렌트가 좀 필요하지 않나요? 걸어서 갈수 있나? 라다는 안 잡는 거를 그렇게 그 말하면 미션 들어오던데 이제. 아, 어 DLC는 확실히 투기장은 나올 것 같고요. 내가 전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최악은 진짜 투기장만 나오는 거. DLC 출시까지 숨 참는다라고 써져 있는데요, 비석에. 죽었어! 엉덩이 공격하지마 에스어택하지 말라고 음. <웃음> <쓰레기는 제거해야지>. 핫! <웃음> <웃음> 좋아 해결됐군 오이 오이 방장을 얕보지 말라고 방장 무적인거 모릅니까? 와, 씨. 리엔이 끔찍하네. 그나마 중간에 포탄이 있어서 다행이지. 영채요? 아, 근데 또 암령도 들어와가지고 암령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맵에 이제 끝선이 정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막힙니다. 함부로도 소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소원을 할 거면은 이제 리에이의 이제 보스 그쪽에서 소원을 하는 게 낫죠. 평상시대로. 오늘처럼 복도리가 이렇게 그리운 날은 없었어요. 돌아보고 싶다. <웃음> 치킨 사줄게. <웃음> 박소가 재밌나요? 엘든닝이 재밌나요? 편의성이 좀 많이 올라간 이제 엘든닝이더 재밌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지. 그런 당신을 위한 브레거인. 정말 싫다. 정신 나갈 것 같아. 할로윈인데 어디 놀러 안, 안 나가냐고요? 왜왜 왜 나가요? 할로윈 때 어디 갈 필요가 있나? 크리스마스 시즌 때말 때쯤에는 학교 친구 동창 모임 있긴 한데 그거 외에는 굳이 나갈 필요는 없어서죠. 렌터 없이? 서원 가게 좀 고통스럽다고요? 그럼 서원을안 가면 되지. 그거 일리가 있구만. 물론 브레거인 잡으려면 위쪽으로 올라가긴 해야 되는데 내가 뭐 왼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니까. 아, 저도 알아요. 개딱처럼 알려주셔도 저는 찰떡처럼 알아드리려고 한답니다. 와, 나 토렌트 타려고 메뉴 뒤지고 있었거든요? 아, 맞다.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 토렌트 못하지. 자연스럽게 메뉴 저 아이템 내리고 있었는데. 아, 답답해. <웃음> 손종이요? 아니요, 뱀 활이에요. 뱀활 끼면은 이제 독 화살 축적치가더 올라갑니다. 보스한테는 의미 없지 않나요? 제가 설마 이거를 보스한테. 제가 정녕 이거를 보스 때 쓰려고 제가 이걸 들었을까요?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 애초에 상태 이상 자체는 스쳐도 치명타예요. 그냥 유저한테 써봐, 이걸. <웃음> 뭐야, 얘 언제 왔어? <웃음> 뭐야, 마지막. 아유. 아, 예, 예,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시만요. 어, 하지마, 하지마. 데미지가 이상하다고요? 그것은 8회차 난이도이기 때문이다. 파티가 꽤 괜찮은데? 라고 하는 순간 한 명이 죽었네. 멋있게 피해주기. 아! 똑똑한 놈들아. 나 이상하게 이 버추얼 관장님 볼 때마다 비맥이 땡기더라고 이상하게 왜 그럴까 비맥이야아니야나안 배고파 아 리듬감 있게 때려서 안그런가 아, 아니 왜 이렇게 요즘 요즘 이렇게 깡통들이 많아 이거 양동이수가 유행이니 저 깡통 머리가 멋있긴 한데 느리게 회차를 했다고요?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느리게 걷는 것도 미약이 있는 거죠 가드 카운터 쓸만한가요 가드 카운터 괜찮죠 몬스터 패턴 보고 이제 패링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고난이도 테크닉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대신할 수 있는 게 가드 카운터죠 저도 간혹 씁니다 뭔가 좀안 아, 풀린다 싶으면 가드 카운터 참 괜찮은 기술 중에 하나지 으, 안 보여 안 보여 <웃음> 와. 아 씨. 조금 남았는데 아... 개노잼 패치같은 아 그래요? 꿀같은 놈. 이 감시자같은 놈. 불사대를 왜 싫어하냐고요? 아니 뭐 사실 밈 같은 거예요 엘든링에서고드리 가지고 이제 놀리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고령의 비늘이요? 아니 뭐 굳이 다 챙기진 않아요 굳이 다 하나하나 다 먹진 않기 때문에 <웃음> 낙사했구나 아.. 나 뭔가 했네 말레케스 건기도 카리아로 패리 되나요? 예전에 내가 해봤는데? 말하는 김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왕이 두 명이군 그러게 왕이 두 명이네 나까지 잡자 세 명? 아, 알겠습니다 어 되네 아 됐죠 이제? 아나안 되는 줄 알았어 어! 한 대만! 그렇지 잠깐만 이거 됐나? 아씨안될것 같은데 안 들어왔어요 룬이 안 들어왔어 사실 아까 마지막 부분 때 때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막타 때리면 되겠거니 했는데 역시 저는 아직도 부족하네요 오 시끄러 <웃음> 어? 나 잠깐, 나 귀에 피가 나는 것 같아. 귀 아파. 언제로 회귀할 거냐고요? 웬만하면은 여러분들과 처음 만났을 때로 회귀하고 싶네요. 그때 이미지를 좀잘 쌓았으면은 지금까지 이상한 이미지가 안 되지 않았을. 아! 근데 진짜 이게 진정한 억가가 아닐까 진짜는 물새한격이라고요 이거나 저거나 난 정말 모르겠어 도찐개찐인 건 아시죠? 그래도 물새난격한팅 맞아도 할 수는 있어요 살 확률은 조금이라도 있어요 물새한격은 근데 이거 잡기는 얄짤 없습니다 그냥 맞으면 죽어요 바로 어 그러게 회차 클리어는 성공했잖아 미션 성공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정해주시는구만 아 복도라 보고 싶었다 복도라 보고 싶었다 누구인가? 오, 궁예님, 오. 아, 그렇지. 아유, 우리 토렌트. 내가 맛있는 거 먹여줄게. 이제 한 일주일 지나면은. 야, 복돌이 정신 안 차려. <웃음> 아니지. 당장 내일, 내일 지나도 그럴것 같습니다. 꼭 핸드폰 처음 샀을 때랑 이제 3개월 지났을 때랑 느낌이 틀림. 근데 우리가 굳이 행복회로를 돌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완전히 나오진 않았는데. 투기장 관련 파일? 비슷한 게 발견된 것 뿐이지. 소신발언. 이거 맞는 거임?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최악은 투기장 업데이트 하는거라고 근데 사실상 엘든링은 지금 보티 확 하... 확정 아닌가? 보티라는거 자체가 이제 이번연도의 베스트셀러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오 <웃음> 아픔의 원인을 제거한다 이것이 치과 진료 아 치료지? <웃음> 왜 떠나기 전에 유산가 <웃음> 어? 소린데스니 댄병장님이 왜 여기서 <웃음> 정말 아무것도 뭔지 모르겠군 그냥 세장인데? 같이 두리번거린다 어딘지 모르니까 <웃음> 이 자식 어디 갔지? 이 사람 뭐야? 어, 안녕하세요? <웃음> 아하... 그냥 침입하는 사람이구나 야, 이걸 들어온다고? 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말이 어떻게!